당신의 앞에 아이가 강도에게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아이 대신 흉기에 맞아 생을 마감한다 2번 더 무서운 흉기로 강도를 제압한다 어... 이거를 1번 고르는 새끼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원딜를 지킬 겁니다 적을 죽여버려서 물론 자루반 궁을 가지고요 다들 판테온 서포트 할때 자르반 궁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아니라고요? 저..저도 아니에요? 야나 스카노 궁 있는데? 제 친구 3이라는 스카노 궁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맞네. 상대 팀은 모르가나 궁과 말자 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알리스타가 들어왔고 저는 3이라를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3이라가 절묘한 타이밍으로 자기한테 걸린 말자 궁을 스카노 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상대 3이라는 저에게만 궁을 걸었고 아쉽게 저의 궁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적을 쫓았고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상대팀을 무한으로 즐겨줬습니다 아 맞다 비트 주세요 뭐해요? 이야 <웃음> 어 어쩔건데 진짜 진정한 터포터야 나는 나 서포트 뜬 모르지 이렇게 도저히 어 점프 찌르기 아 방편에 찌르기 아 죽므디 <웃음> 또다시 상대 바텀 듀오를 <웃음> 추격합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너무 신났었나봅니다 <웃음> 와 너무 멋있어요 파티언니 상태가왜 저래 쟤? <웃음> <웃음> 진경의 거인이 되버린 세트였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한타까지 오게 되었고 싸움이 열렸습니다 상황은 딱 봐도 불리해 보였지만 미친 KDA의 서포터가 남았죠 서포터는 모르지 대 나나 no I w a